Hello, K-orners. Hello, To Moon. I, Jungshin, o r It's global 시대. 네, so we must do many many languages. You know? No, no. It's g l o 시대 굉장히 자연스러운 p 노 e n o m e n o n And today's s e is King. Yeah. 결론. 오늘 네, 화이팅. 중학교 오 교장선생님께서 글 o 벌 인재가 될 d 문 a 의중학교이생중학라고 하셨거든요 항라 Hello, everyone. 하면서 영어로 인사도 해주셨어요 o 그 배움을 I'm so y o y u n e y u 비 g I'm so young. I'm so y o u y u 우리 비 맞았잖아. 투비로나 투비인가? 투비오를 때도 맞았었고 나는 그진지 누나 꽃잎 때도 맞았단 말이야. 아 도로에서 죽는 줄알았어 <웃음> 같이 내가 <왜> 이러면서 <웃음> 이러면서 죽을 척 해야 되는데 어, 나도 우리 그때 아직 줄... 아직 사오경직이 안왔었는데 어, 사오경직이 안왔어 아직. 나도 우리 기울어 내일 캐시댄스 교실이 드디어 개최됩니다. 어? 섹시 불모지인 <웃음> 서호 <서우 웃음> 형과 시온이에게 <웃음> 는 가르침이 이제 내려지 음. 상황입니다. 네. 안 들어가 <웃음> 거기 거기에 <웃음> 나 거기 나 대신에 인형 하나 보낼게 나 닮은 인형. 특히 서호 형은 <웃음> 집중 레슨으로 손바닥 사용하기 <웃음> 있어요. 연은 <웃음> 혀, 혀 쓰는 게 진짜 예전에 어, 그나마 맞아. 요즘에는 이제 손가락을 하는데 예전에 막 손바닥을 땄던 거 알아요? 아, 네. 섹시 불모지로서 <웃음> 봤을 때 어땠어요? 제가 불모지라는 거는 진짜 엄청 늘어요. 네. 근데 그거는 몰라서 하는 말이지. 약간 그 그거죠. 태생은 변하지 않는다고. 어. 제가 아, 네. 제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나오. 어. 나는데 네. <웃음> <웃음> 네, 네. 네, 네. <웃음> 이러고 있다가 스, 쳐다보기만 해도 이미 아. 그냥 아, 섹시, 아, 섹시 댄스 교실 어, 선생님 수준의 어, 그런 폐기가 있지 않나. 아. 여기 있다가 슥! 왜? <웃음> 뭔가 이상해. <웃음> 뭔가 수상했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<그렇지. 웃음> 형! 항상 같은 포즈를 할수 없으니까 뭔가 물어본다든지 이런 거 하는 거야. <웃음> 랜드폰에 네가 <맨이> 되게 <웃음> <웃음> 일단 야, 그, 그, 그 사진 찍을 때 BGM이 중요하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이걸로 해야겠다. 무슨 <웃음> 말이야? <이걸 해야겠다. 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약간 <웃음> <웃음> 약간 그아 <웃음> <웃음> 유명? <목소리> 어디서 <멋있어> 찍는 척을? <목소리> 내가 언제부터 들었어요? <물어뜨렸어요? 목소리> 뭐 잘못 보고 갖고만 이 간식 간식 안 좋아. 간식 있었고 몸안 좋아져. 밥을 먹지 왜 간식을 먹고 엑스맨이 라니 몰라요 몸 보험 딱히어로자아요 히어로. 흠 <웃음> 족케이스 끝나고 먹겠다는 오돌뼈를 이게 먹고 있어 오, 어,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주먹, 딱 주먹밥 두개 들어있어 근데 좀 매운데? 매무잘 먹지 또. <웃음> 맛있지? 이집 잘하네 <웃음> 맛있네 <웃음> 어, 깜짝아, 이게 제 사진이에요. 사실 저번에 저희가 KCON 못 나왔을 때 이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꼭 찍고 싶었는데 오늘 찍었어요. 오늘 저희 원아스가 k c o n t a 를또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는데 참 오늘따라 해외로 날아가서 KCON했던 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. 내년에는 꼭뭐 k c o n t a 가 아니라 KCON, 뉴욕, LA, 일본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. 안녕!